<웃음> 한번 세팅해 볼게요. 애니멀로 <놀람> TV. <놀람> 보시다시피 이 하이 왕들은 바닥면까지 닿기했힘데 저도 까치발을 하고 해야지 겨우 바닥에 손이 닿습니다. 하이어항 쉽지가 않네요. 자,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세팅 그대로, 웬만한 거 그대로 쓸 거예요. 바닥재랑 그래서 청소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. 무방해요. 왜 어, 어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더럽냐? 청소 안 하냐?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합니다. 괜찮아요. 이바닥질를 그대로 넣을 건데, 이거 못 들잖아요. 제가 마침 이제 비커를 안 가져왔습니다. 비커라고 해야 되나? 이걸 안 가져와서 급하게. 집에 웬만한 게좀 있잖아요, 이거.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. 이 라벨 아래쪽을 잘라주시면. 좋아요. 이렇게. 재활용소에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. 둘 2, 3, 으아!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그 갈색 소일이고요. 소일 이름은 플래티넘 소일 브라운입니다. 깜빡했는데 소일 밑에 박을 게 있죠? 볼륨을 위해서, 저는 이거 마사천인데 웬만하면 볼륨 잡아줄 때는 어디든지 깝니다. 와씨왜 어 이렇게 높아 이거 여러분 이 하이 하실 때는 의자 꼭 필요합니다 이만큼 소일을 채우는 양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거의 소일 한포양 한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 많이 쓰십니다 마사토에요 마사토 세척 마사토 참 여기 쓰인 돌은 그냥 인터넷에 파는 풍경석입니다 풍경석 치셔서 사용하시고 돌을 쓰실 때는 같은 질감의 돌들을 사용하셔야지 이상하지 않아요. 참고하십시오. 어, 어, 어. 촬영하다 많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명을 좀 켰고요. 그리고 앞쪽을 좀다 닦았습니다. 좀더잘 보이지 않아요? 네,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. 하. 사실 이런 유목 하나면 끝나요 이만한 유목인데 저희가 원래 판매하던 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,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 게이 유목들도 비슷한 질감의 유목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 물을 먹은 거, 얘네 새거그 차이입니다 물을 먹은 친구와 물을 먹지 않은 친구 이것도 한한달안 돼서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해요.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처음에 세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보는 수조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고려해서 유목을 배치하고 있고요. 이 메인 유목의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. 아니면 계속 움직여서 디테일이 바뀌기 때문에 보시죠 지금 움직이는 거? 디테일이 바뀌기 때문에 자이 각도로 할 거다. 이 자세로 본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주로 유목 작업할 때는 록타이트 401 강력본드를 쓰고요.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쓰면 뭐 생물한테 해가 없나요? 뭐 수초가 죽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런 거 있는데 충분히 말리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지장이 없고요. 붙이고 나서 한두 시간 동안은 물을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두 시간 내에 물을 넣으면 이 본드 자국면이 하얗게 뜨거든요. 결국 뭐 한두 달 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긴 하지만 한두 달 동안은 보기 싫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... 요거는 충분히 말리고 써주시면 되고 생물할때는 해가 없다 말라인 나무들은 부력 때문에 뜨잖아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돌 같은 무거운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함께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랑 닿는 면에도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돌이랑 부딪히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고정이 더잘 됩니다 돌과 유목의 경계 부위 기본적으로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거든요 여기서 이제또유목들 추가를 계속 해 볼게요 자 나머지 유목들이랑요로이로운유목들도 본드질해서 좀 아까처럼 본딩을 좀 할게요 고정을 해야 되니까 본드를 집중적으로 발라줄 부위는 고정이 좀잘 되는, 힘이 많이 받는 면적이 넓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드를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당연히 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? 이렇게 같이 붙을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좀 발라주시면 이렇게 다 해놓고 이게 떠버리면 다 망가지거든요. 다시 물배야 돼요. 답이 없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붙이실 때좀 과하더라도 좀 많이 쓰시고 확실히 붙을 수 있는 돌이나 이렇게 단단한 물질들이 있는 곳에 본드, 본드질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. 여러분 혹시 모르겠다. 여기저기 붙였는데 좀 세팅 구조상 밑에 부분에 확실히 안 붙은 것 같다 할 때는 요렇게 좀 무거운 돌들로 뜰 여지가 있는 큰 부분 있잖아요. 뿌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눌러놓으시면 좀더 안전하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한한달 정도. 2주에서 한달 정도 있다가 이 돌을 빼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쳐도 무방합니다. 네. 어.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세팅이 끝난 것 같습니다. 집에서 하는 간단한 세팅이고요. 양쪽에서 보는 구조지만 이쪽이 좀더 힘을 실었어요 거실 통로랑 이쪽 예, 이쪽 이쪽 부분 이쪽 멀리서 보는 이 부분에 좀 힘을 실었고요 보통 이렇게 삼각 구도라고 많이 해요 이쪽이 좀 이렇게 구도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잘 모르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좋은 걸로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. 그냥 뭐 삼각 구도니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적응되면 많이 하시고요 그 전에는 좋은 모양 예쁘고 좋은 유목들 좀 하셔서 그런 것들 비슷한 질감의 유목들 한두 개 조합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목, 기존에 쓰던 유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을 제가 보통 지금 3, 4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4, 5년 그래서 유목이랑 수석은 재산이에요 예 네, 물생활 재산인데 네, 이렇게만 해도 사실 좀 웅장하거든요 예쁘고 넉자하이예요 1200에 4 5 0 600인데 이런 수조에서도 굉장히 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까 가져온 타이으 로토스 저 안쪽에 심을 거고 여기에 피나티피자를 좀 활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유목하나에10 얼마 15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하자,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한두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지나가시다가 딱 마음에 드는 유목이 있다 그거는 g e 하시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자 이제 가져온 수초를 심을 거예요 기존 이 수조에 있던 타이거 로터스 레드 그린인데요. 그 자리 그대로 좀 심어주겠습니다. 일단 물을 채웠는데요 영과이 채웠고 물 넣었거든요? 아니지? 물 채웠고 여각이 돌리고 있거든요? 아, 내일은 이제 2탄 해주고 좀 맑아지겠죠? 그 이후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도 좀 맑아지고 여각이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물 높이가 다른 게딱 보일 겁니다 아마 어제 영상 마무리 인사할 때 보셔도 물 높이가 다른 게 보일 텐데 많이 차이나요 수평이 수평이 안 맞아요 어림심적으로 대충 맞췄었는데 수평은 특히나 이제 넉자 넘어 석자 넉자 넘어가는 왕들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압이 몰려가고 터질 수 있거든요 딱 봐도 그냥 봐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물높이가좀더 높은 부분이 낮은 부분이고 낮으니까 물이 높, 높게 올라오겠죠? 물높이가 낮은 부분이 높은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 빼서 다시 수평 맞춘 다음에 물 채우고 일단 설치를 할게요 아 이건 물 언제 빼냐 요 진심을 좀, 영혼을 담아주시겠습니 아니 예쁜데! 주시죠. 네. 이쪽 면이 예뻐요? 이쪽 면이 예뻐요? 이쪽, 이쪽 면 이쪽이요?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예쁩니다. 뒷면은 이렇습니다. 가보죠. 이 면이 예쁘다! 왜죠? 한 말씀 해주시죠. 애니몰로우TV <웃음> <웃음>